예. 네. 응. 이게 인데이도은이초콜가과 중요한 것으로 어, DNA가 되고서요 응. 응. 응. 응. 어, 예. 그리고 생활활동에 반응을 하요그리게 학교가 정성된 것은 이조콜릿으로그루어다이초콜들이하는 이게 종식이 나와이초콜 쌓여져 있는 이 모든 전체가 색포질인데 색포는 어 색과 비슷하게 어, 다양한 생명 활동과도요. 어, 그냥 어, 이 지금 색포를 어, 채우고 있는 색포질이고. 색포인데 응. 어, 색포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낭독해 분이나 어, 에너지를 만들 양분 다양하게저장하는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, 어,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포질 있는 세포막이라고 것랬습니다 세포막은 그리고 이 세포 안에 들어오는 물질들을 조절하는 기사라고, 그리고에서양이 이렇게 드는것 같은데, 그 정도 담가놓은 기일을 지켜주는 기술을 하는데, 이거는 동물과 식물 둘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고, 식물 세포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데, 해...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습니다일번째 여기 섹터 마스터 챔프는 시즈머하고도 줄어든데, 섹터가. 섹은의 모양을, 고정해는 형태를 유지시켜주고, 보호해주는, 제가 말 그대로 보 식물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염록이염록체는 여기에서 그걸로 나오는 방합병을 어, 주로 하는 방합병을 하는 기관으로 식물적 백이 그리고 빨간 칠한도채관이고 그리고 파란색 칠한테 돌병. 그리고 이 띠는 뭐죠이 띠는 형상충이라고 하는 것인데, 음. 이거는 어, 특정 식물한테, 즉뇌경립 어, 식물한테만 있는,